국민가수 이솔로몬이 올해 첫 신보로 돌아온다.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이솔로몬이 오는 28일 첫 미니앨범 새벽이 불쑥 나를 찾을 때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가수 공식 sns를 통해 이솔로몬의 신보 발매를 예고하는 티징 이미지가 공개됐다. 이미지 속 이솔로몬은 재킷을 착용해 댄디한 느낌을 물씬 풍겼다. 또한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아련함을 자아내 앨범명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완성했다. 새벽이 불쑥 나를 찾을 때는 온전히 홀로 남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으로 구성된 앨범이다. 지난해 11월 직접 작사, 작곡한 싱글 시인을 발매한 이솔로몬은 약 2개월 만에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와 특유의 감성이 담긴 곡을 선보인다. 특히 내일은 국민 가수 대표 음유 시인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솔로몬이 앨범명만으로도 감성짙은 신부를 예고한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로 리스너들에게 여운을 안길지 기대감이 모인다. 이솔로몬의 첫 번째 미니앨범 새벽이 불쑥 나를 찾을 때는 2 1오전 11시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한 발매는 28일 오후 6시다.